조건부 서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E12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이제 컴퓨터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면 아래로 한 칸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오게 되면 옆에 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로 검사를 하는데 더 이상 아래로 갈수 없으면 옆으로 가게 됩니다.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상단의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에서 수식을 사용하여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수식 칸을 클릭해 주시고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획 수량의 첫 번째 값을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을 클릭하면 여기를 검사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검사하니까 얘는 빠져 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있으면 이동이 안 되죠 그래서 달러 뒤면 D열에서 E열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달라 사면 4행에서 5행으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희는 계획 수량을 한 칸씩 내려가야 검사할 수 있죠 그래서 숫자 4 앞에 있는 달라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계획 수량 200부터 맨 아래에 있는 200까지 차례대로 하나씩 검사가 됩니다 달라디때문에 옆으로 건너갈 순 없죠.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250을 적겠습니다. 서식을 누르시고 밑줄에서 실선 글꼴 스타일 굵게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누르시고 이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더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를 선택하시고 다음 수식 칸을 클릭하신 다음 계획 수량의 첫 칸을 똑같이 클릭하시고 달라를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150 미만이면 이라는 조건을 주겠습니다. 작다 150 서식에서 표준색 빨강을 하겠습니다. 기울인 꼴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에서 정답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정답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A5셀부터 G12까지 영역 설정을 해주시고 상단의 조건부서식, 세규칙을 클릭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를 선택해주시고 다음 수식을 클릭하겠습니다. 입사일이 10월이기 때문에 입사일의 첫번째 행의 값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래로 값들을 선택하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 앞에 있는 달라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기가 귀찮다면 키보드 상단에 F4를 누르셔도 되죠. 이제 B5셀에는 2011년 8월 1일이 들어있죠. 근데 저희는 10월인지 비교해야 되니까 월만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는 다음에 먼스를 적어 주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맨 뒤에 가로 닫으면 알아서 08, 02, 10, 08, 10, 02를 가져와 주죠. 10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는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10 적어 주시면 10월이면 참이 되는 거죠. 서식에서 글꼴 색 빨강, 채우기 색을 노랑을 해주겠습니다. 채우기 색에는 말풍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색깔이 헷갈린다면 글꼴에서 똑같은 위치의 값을 확인해 보시고 채우기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C5셀부터 G12셀까지 영역 지정해 주시고 조건부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규칙 유형을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새규칙을 누르시고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을 클릭하겠습니다. 셀값에서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을 선택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죠. 90을 적어주시고 서식에서 글꼴의 밑줄 이중실선을 해주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셀값을 미만으로 해주시고, 80으로 하겠습니다. 서식에서 기울인 꼴, 글꼴 색 빨강을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 문제에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과 정답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